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어, 오늘은 미니 PC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 오픈박스로 아소스 미니 PC PN 시리즈를 한번 볼 겁니다 이 모델은 어, 전에 봤던 그 비보 미니보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어, 뭐 아주 작은 뭐 인베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PC인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기 위해서 어, 아수스로부터 제가 샘플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은 제가 어, 오픈 박스이기 때문에요. 안에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내용물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 판매되는 거라. 이건 어, 샘플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미 한번 개봉을 했던 겁니다. 고점은 그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번 내용물을 보도록 하죠. 자, 되어 있습니다. 어, 구성은 비슷하네요. 박스가 있으면 한쪽에 미니, 한쪽에 PC가 있고 한쪽엔 케이블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형태의 포장이 들어있는데요. PC 사이즈는 딱 요만합니다. 요 손바닥 하나만 해요. 오, 되게 작고요. 어 케이스의 사출이나 이런 마감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생각보다요. 그리고 이쪽에도 두 개의 배사 규격이 있어서 암마 이렇게 걸어서 낄수 있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윈도우즈 라벨 있고, 여기 앞부분인 것 같아요. 앞부분에 전원 스위치 있고, USB 하나, USB-C 타입 하나, 그 다음에 마이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은, 파워는 아답터 형태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DC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B 2개, 랜선, USB-C 타입인데 이게 DP 마크가 있는 걸로 봐서 그래픽 출력도 가능한 USB-C 타입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DMI, 그 다음에 DP 케이블. 그래서 총 3대의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옆에는 방열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되게 심플하고 작게 되어 있고요. 어, 마치 이렇게 어, 예를 들면 그런 그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큰 화면 한세개 정도 붙여놓고 그걸 컨트롤해야 되는 어, 매장 내에서 쓰는 뭐 메뉴판이라든지 이런 전자 어, 메뉴판 같은데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코어 i5 8세대가 들어가 있나봐요 그럼 퍼포먼스 또한 뭐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케이스 옆에 보니까요 아 거의 구성품 새거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설명서 있고요그 다음에 워런티 카드네요 보증서 있고요그 다음에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설치에 대한, 마운트 설치에 대한 안내, 세이프티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퀵 가이드 한번 펼쳐서 볼까요? 아, 이렇게 구성돼서, 뭐, 기본적인 설명들 있고요. 뒷면에 아마 오픈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픈하는 방법, 하드디스크 설치 방법,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사 마운트 하는 나사 같아요 그리고 아댑터가 정말 귀엽고 이쁘게 생겼네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19 어, v 짜리고 3 4 a 짜리면 뭐 아주 용량이 크지 않네요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그 핏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역시나 배사 규격을 연결해서 어, 모니터 뒤라든지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도록 판이 들어 있네요 그래서 요정도가 시스템의 전부인 것 같고요 요 안에 한번 열어 보고 할까요뭐 메모리랑 하드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사가 컴퓨터 밑면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사를 풀면은 어, 안에를 확인해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나사 4개가 풀렸구요. 푸시, 이쪽을 밀라고 그러네요. 나사 일단, 어 나사, 긴 나사였어요. 요거를 빼구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밀게 되면 아 이쪽이 이렇게 분리가 되네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요 안을 보시면 메모리 메모리를 꽂을 수 있게 되는데 2단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하나만 꽂혀 있어요 어 현재는 8기가 하나가 꽂혀 있고요 두 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요 여기는 SSD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M2 타입 SSD고, 그 밑에 어, 와이파이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오, 완전히 작은데, 있을 게다 있네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하나 추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 하드디스크 끼우고, 요쪽으로 딱 결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와우. 생각보다 작은데 오밀조밀하게 거의 모든 게다 들어 있네요 안만 어, 해도 어, 위쪽에 cpu는 반대편 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방열파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위쪽에서 보기에는 거의 뭐 기본적인 메모리 sd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상당히 작고 간단하지만 있을 건다 있는 그런 형태의 PC인 것 같습니다 요건 조립이 좀더 쉽겠네요 전에 봤던 미니 PC는 어, M.2 타입 SSD를 꽂을 수 있는데 그게 방열판 밑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오픈박스 동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것도 다 봤네요 아주 작은데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